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가 지금 새롭게 바뀐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업데이트 전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들어가면요. 플랫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왼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고요. 기존에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비율을 누르고 편집할 영상을 선택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지금까지 는 이렇게 했었죠.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업데이트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를게요. 열기를 누릅니다. 짜잔! 어, 업데이트를 했더니 지금 기존과 다른 느낌의 레이아웃이 보입니다. 왼쪽에 있었던 플러스 버튼이 상단에 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했던 프로젝트,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여기 내 프로젝트로 들어와 있고 밑으로 내리면 에셋 스토어가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추천 앱은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현재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사용자라고 뜨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라고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는 여기 레이아웃이 보입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설정했던 거를 그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들어가 보면 은 그동안의 공지사항이나 또 신규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월 8일날 신규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동영상과 이미지를 빠르고 쉽게 바꿔 보세요 그리고 두번째 신규 기능은 키네마스터 프로젝트를 공유하세요 한번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지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플러스 새로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선택합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 비율 나와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사진 배치라고 있습니다 화면 맞추기가 있고 채우기 얼굴 인식 그리고 사진의 길이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불러오기 라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공유된 프로젝트를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서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기존과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편집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지고 와졌죠? 우측의 상단에 체크를 누르겠습니다. 자, 왼쪽에 여기 보시면 아이콘 꾹 눌러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이동, 이동이 됐습니다. 추가가 된 기능이 기존에 이렇게 타임라인에 영상을 넣은 거를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을 색감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조정에 필터를 들어가서 원하는 색감으로 이렇게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한 거를 여기 영상을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여기 클릭하면은 오른쪽 상단에 영상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하는 이미지를 오! 교체가 바로 되네요. 지금 필터 적용이 그대로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걸로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필터 적용이 그대로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영상을 뭐 지우고 바꾸고 넣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기능입니다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내가 편집하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내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싶을 때는 여기 첫 번째 화면에서 내 프로젝트 모두 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점점이 있죠?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다른 친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럼 점점점을 누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내보내기가 새롭게 있습니다. 여기 누릅니다. 프로젝트 내보내기를 통해 편집중인 프로젝트를 기기의 키네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키네 파일을 다른 기기로 전송하여 프로젝트를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지 않기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은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건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t c i m 이라는 폴더에다가 넣을게요. 여기다가 이 폴더에 사용 클릭 허용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프로젝트가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을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